시시는 나태준입니다. 고습니다이 울컥 쑥 그게 두 가지예요. 그리고 남는 것은 시예요. 시가 그 마음에 들어가서 우울하십니까? 어, 많이 슬프십니까? 이 시를 읽고 조금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세요. 시는요 마음의 의사예요. 첫날에 섰을 때는 365개의 태양과 365개의 달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 그 주변에는 새소리, 구름, 바람소리, 개울물 수없이 만나는 좋은 사람들을 더불어 선물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가슴 벅찬 마음으로 그것들을 이렇게 가슴에 안고 맞아들이면 되죠. 분명이 있는 게 아니라 습관이 있다고 난 생각해요. 습관은 그 사람의 삶을 바꿔요. 나는 이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습관. 그렇지 않으면 시가 안 돼요. 마음 안에서 내부에서 울컥하고 이제 감정이 생기거든요. 빨리 이제 언어로 표현하지 않으면 이게 날라가거나 변하거나 엉뚱한 것이 돼요. 그럼 바로 써야 돼요. 울컥, 쓱 그게 두 가지예요. 무엇이든지 감성적으로 접근하고 특히 내 감정을 참지 못해요. 다른 사람한테 그것을 덩태기 피우고 화를 내고 그런 게 아니고 내 감정을 참지 못하고 그거를 시한테 줘요. 그렇게 함으로 끌어오는 감정을 좀 내려앉히거나 해소시킬 수 있고 평화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남는 것은 시예요. 내 감정을 시가 가져가요. 이 잭팟이라는 것이 처음에 단번에 잭밭이 터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언젠가는 인생에 잭밭이 터지게 돼 있어요 누구라든지 나 자신을 믿어야 돼요 어, 작더라도 어, 어떤 보람과 기쁨을 찾아야 돼요 에, 어떤 의미에서 음, 하루를 살았다는 것은 음, 자기가한테 배당된 생애 시간을 하루를 우리가 소비했다는 것인데 그걸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은 내 딴으로는 아주 노력을 했다 어, 최선을 다했다 그걸 바탕으로 내일 또또또 또, 또 하자 아, 이렇게 하면서 용기를 얻어서 갔으면 좋겠어요 네. 아홉 번 실패했다면 아홉 번 시작했다는 말이다 열 번째 또할수 어, 있는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아홉 번 실패했으니까 아홉 번 망했다가 아니라 나는 아홉 번 시작했다 그러니까 한 번을 왜또 못하냐 그한 번이 열 번이 돼서 그것이 바로 성공으로 어, 이어질 수가 있어요 잭팟이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믿고 어렵지만 은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 좋고 나중에는 거듭하게 바라봐서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그천 개의 계단 위에도 내가 설수 있지 않겠어요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이것부터 알으면 인생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꿈꾸는 사람을 아, 실현하는 것이 정말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을 나도 그 사람을 지금 만나러 가는 중입니다. 아, 여러분들도 너무 쉽게 빨리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어, 천천히 노력하면서 인생의 그 후반부에 그 사람을 기필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만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미리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꽃한 송이 피었습니다. 지구 한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음속에 시 하나 싹 떴습니다. 지구 한모퉁이가 밝아졌습니다. 나는 지금 그대를 사랑합니다. 지구 한모퉁이가 더욱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